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지척에 있는 물건을 만나보실 건데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국리에 있는 이 토지는 서해의 넉넉함을 품고 있는 천수만에 자리한 국리포구와 도보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먼저 상호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산 방조제와 연결된 간호로 조류탐사과학관 국립포구 포구에는 어선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국립업한장 등이 보이는군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석동정망대와 승마체험장도 지근거리에 있어 볼거리와 줄길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천수만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어사리도 올공원, 남당항 등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멋진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구비구비 산의 능선과 맞은편의 넓게 펼쳐진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감싸고 있는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산과 바다를 양옆에 두고 있는 토지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토목을 위해 돌과 흙을 쌓아두었네요. 토지 끝에는 주택도 한채 있습니다. 상공에서 토지와 주변을 보여드렸으니 지상에서는 주택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의 지척입니다. 연사무소와 초등학교, 중학교는 차량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10분 정도 거리로 매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와 접해있는 도로쪽의 경계를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이제 진입로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울창한 송림이 저를 맞아주는군요. 잠시 소나무 숲을 따라 걸어봅니다.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잔도를 깔아두었군요. 진입로 끝에서 둘러보니 상공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넓게 느껴집니다. 주택의 외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네요. 전면의 데크도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데크 위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시원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바로 전면에 신발장이 보이네요. 신발장 옆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널찍한 거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옆면 창은 해도 잘 들고 바다도 시원하게 조망이 되는 남서향으로 창을 냈습니다. 거실 내부는 정면에 원목으로 장식장을 짜 맞춰 넣었고 옆으로는 붙박이장을 두어 공간 짜임새 있게 활용했습니다. 뒷편 공간은 서재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거실과 분리하지 않고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부장은 없이 하부장만 두어 시야가 시원합니다. 가열기구는 전자레인지를 설치했고 싱크대 끝에 제법 큰 수납장을 두어 상부장의 빈틈을 채워두었습니다. 주방 맞은편의 방은 미니 복층구조로 공간 확장성을 두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방과 욕실 사이 간이 파우더룸에도 작은 수납장이 있군요. 욕실은 널찍합니다. 샤워 부스를 두었고 샤워기는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욕실이 넓으니 세탁실까지 함께 사용하는군요. 집 전체가 전반적으로 개방형 구조입니다. 방과 욕실만 문을 달아놓고 그 외의 공간은 열린 공간입니다. 공간마다 붙박이장을 두어 수납에 용이합니다. 난방은 전기 보일러이고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 이전의 건축물이라 정확한 면적은 알수 없으나 거실, 서재, 주방, 욕실, 방이 모두 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 조망이 시원한 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목, 대, 답, 전, 잡종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필지 5232평방미터 약 1583평에 3085평방미터 약 933평 한필지는 수인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680평방미터 약 206평이 본 토지 소유자의 지분입니다. 지형이 전체적으로 용도에 맞춰 나눠 사용하기도 좋은 형태인 이 토지 매매가는 평당 80만원 전체 14억 3천만원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도 가능한 이곳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것도 좋고 야영장으로도 좋은 면적입니다. 서해의 석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좋은 곳에 워라벨의 꿈을 실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